자, 8강, 가지 못했지만, 8강 쿠폰을 줬습니다. 패싱 쿠폰이에요. 보상 아주 좋습니다, 여러분. 꼭 챙겨와 주세요. 자, 땡큐에요, 땡큐입니 아주 간단하죠? 땡큐 딱 하면, 바로, 188818 주는 거예요. 마치 욕하는 것 같지만, 괜찮은 보상이다. 여러분 꼭꼭꼭 챙겨받아가지고 포기를 돌리고 다이트다 날리고 이렇게 요